그럴 수가곧 거죠 그러면 친구도 문제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아들이 이제 그것을 책임지는거 이제, 이제 우리가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자꾸 하지만 잘못 만난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거기로 간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친구의 말을 듣기로 하든지 아이 친구는 잘못이다 나이 친구 안 사귈 거야 하든지 사귀지만 이 친구의 말을 안 듣자 하든지 그렇게 된 거죠 이 친구의 말을 듣자 이 친구의 말을 이 친구는 안 좋은 게아나 끊자? 아, 같이 이제 하긴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은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살자. 어떤 그런 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 아들은 어떤 분이겠어 아들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들이 있잖아요. 그정이.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신천지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정 일단, 예, 신천지는 사입이 단이야 거기 가면 인생 망쳐. 간대 예,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친구는 예, 신천지는 사입이 단이면 가면 안 돼. 그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가 한 잘해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나중에 이게 신천지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신천지 사입이 단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제대로 가르치어 는 것이구나. 뭔가 반대할지라도 나는 이게 좋아.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옳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 사단이 이제 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사실 아니고 이게 사실이야. 내가 먹으면 하나인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충돌된 두 가지 의견이 있잖아충돌하는이 의견. 같은 의견이 아니라 충돌한 의견이잖아요. 근데 충돌한 의견에 누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선, 책임 누가 돼? 사단이 책임을 지어야 되겠어요? 선택한 그 좀, 사람이 책임을 지야 되겠어요? 선택한. 선 네. 결혼할 때, 네. 결혼할 때, 연애하셨어요? 중요하셨어요? <웃음> 네, 소개. 소개. 네. 중매결연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 소개해주고 아이 사람 쓸만하다 그러면 바로 결혼하는 것이 이제 사귀어 보고 하세요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이 그래도 아좀 좀 내가 결혼할 만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런 것이 과학 철천지 조건지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참고냐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누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 있어요 잘못살 때는 <목소리> 저기, 씨, 그운 면을 속여서, 그러고 있어 그래, 그런 사람 내가 잘, 눈이 삐져서 내가 잘못했겠구나 하고 어,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책임. 응, 내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책임을, 아단과 하에게 책임을 묻죠. 어, 이제, 사단에게도 미혹했다고 그 책임을 묻지만, 이제,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름마 천국에서, 추반돼 응, 추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식으로 배우108 받네 인생의 사항.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계속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죠. 윤회가좀 논리적인 것 같아요. 비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는데 좀 들어가 보면 어 이게 좀가르치는건 논리 모순이 있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게, 안 서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너가 죽는다. 그리고, 너는 어떤 존재가 되냐,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 스스로, 스스로 결정한 존재가 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사는 존재인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러면, 내네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사는 존재다. 그래서 지금 아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전에는 엄마의 말을 듣는 아들이었죠. 그러니 응. 본인 <웃음> 생각도 있지만 엄마가 말해주면 본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엄마의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우리말로 <웃음> 하면 머리가 굵어졌다. <웃음> 머리가 굵어지면 엄마가 말을 하면 듣는 게 아니라 참고하든지 흘러버리든지 그러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 살아가죠. 스스로. 스스로. 근데 이제 신천지에 이제 그 이제 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기능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신천지에 관한 것만 되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못해요. 맹, 맹목이 돼요. 맹목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상담 좀 하셨다면서요. 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들을 때는 신천지에 가르치는 내용하고 그 상담해준 목사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신천이 아 성령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모든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야 나는 이게 또오라 하고 여전히 생각을 안 내려놓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은 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미혹 세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혹이 됐다 세뇌. 바로 올바른 이게 이제 정보잖아요. 신천지에 접었던 정보 또 내갈림 네, 내가 어떤 어떤 성경 이런 것 정보같이 갖다 주고도 그중에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옳다지만 충돌한 정보를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충돌한 정보를 가져다 놓으면 왜 이게 이제 돼야 되는지이 기능이 이제 상실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스스로 선택한 존재로 바뀌어, 자기 속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간에게 이제 어떤 것들이 또 들어야 는 죽음이 들어오죠, 죽음. 죽음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는 이제 죽음의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인간은 죽지 않는 어떤 걸추가하게 되는 거죠. 죽지 않는 존재였었는데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오나 그러면 그전에는 노력 없이도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려면 농사를 하려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주고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또 찌어서 그래서 이제 올러먹게된 거잖아요. 근데 에덴 농산에서는 하나님 다 세상 말로 농사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은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농사를 안지어줘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죠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물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예, 고난의 삶이 이제 시작이 고난의 삶. 항상 저 사람은 고난의 삶이 아니 이제, 이, 원래 어떤 것은 이제, 그, 그 돌아보고자는회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쫓겨났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제 그분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회복되고자 하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예배. 예배가 있고 제사. 제사가 있고. 동일하게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보통 이제 신을, 신께 나갈 때는 어떤, 그냥 바로 못 나가고 어떤 것을 가진 다음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통 자기들 생각하는 에 나갈 때는 뭘 통해서 나가냐면 돼지 머리 가지고 나가죠 돼지 머리 <웃음> 돼지 머리 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처음에 할때 돼지 머리 놓고 삶을 해서 잔치하면서 돼지 머리 타고 돼지, 한 돼지를 한돼지 매개로 해서 어떤 신과 그 돼지라는 죽음의 희생을 통해 신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은 이 제사와 예배가 다른 것은 제사는 희생물, 희생물이 있어돼 예배는 희생물을 가지지 않고, 이제 그 희생는 존재, 예배는 희생된 존재인 예수님, 예수님을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고약시대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 희생물을 이제 하나님 지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사제도가 생기게 해 때터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언급된 제사가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나님의 계시로 명문화된 것이 이제 모세 때부터 명문화돼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희생물. 그래서 이제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이 중간에 두 있죠. 이렇게 제물, 제물 있고요, 제사장.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 중간에, 중간 역할이 준다. 사람. 신과 사람의 중간 역할이 준 사람이죠. 이 사람. 그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과 어떤 제사장이 이 통해서 이제 가요. 그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애더농사 추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다시, 다시 옛날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어떤 그것을 항상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 흐르면서, 예, 예, 이제 전 세계 홍수 사건이 나와요, 홍수. 어, 이게 예, 노아 홍수 그러거든요, 노아 홍수. 어,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선택을. 누구 선택하냐, 아브라함을 선택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선택에서 말씀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라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성된 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초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다 그다음에 이제 제림. 오니다 그다음에 영혼 세계. 그래서 영혼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다시 간. 이것이인지 성경에서 말는 기독교에 말하는 역사가 역사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저자는 그 성경을 성경이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종교들은 그 창시자의 가르침. 가르침은 경전으로 해가지고 뒤에 보강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전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땅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전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대리자 선지자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중에 기록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기록하라는 말씀들이 예수님 전에, 이, 이 절의 것들이 기록된 게몇 권이냐? 서른 아홉 권이 있어요. 서른 아홉 권. 이것을 갖다가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예, 오시고 한, 이게 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성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서 죽음, 부활, 여기까지를 기록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전기라는 걸 쓰죠. 전기. 예, 전기. 예.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기 비슷한 그 기록. 예. 그것이 이제 네 권이 있어요. 네 권. 그래서 그런 곳이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들어보셨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전기 비슷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몇 권? 네 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 기록하는 역사적인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예. 사도래행전,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써진 책도 있어요. 사도들, 교회들에게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 서신서, 어, 서신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들에게 기록됐는데 이제 예, 세상의 어떤 끝과 그다음 영혼 세계 이 부분을 이제 단편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다른 성경은 그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이제 요한계죠 요한계시록. 이 두가 이것을 합친 것이 이고냐면2 7권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교회에서는 신학성경,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교회에서 명칭을 볼때 성경,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권으로 우리는 보이는데, 실제는 몇 권을, 66권을 합본해 놓은 책이에요. 66권을 합본에 놓은 책이 이제 신학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제 다른 종교와 교육교좀 다르죠.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그록 중심으로 해서 후세들이 참가한 것, 이것을 이제 하는 건데, 이 예,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전에 몇 권이 먼저 있었다고요? 서른아홉 권 성경이 있고, 또그 예수님이 한 것이 네 권, 또그 예수님이 한그 이후에 제자들었던 것, 해가지고 십6권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면서도 좀그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식들을 좀 가지시고요. 알겠냐? 음, 이름이 뭐냐? 음, 교회 다녀봤었냐? 신천 가기 전에 한두번 가본 적 있. 음, 응한두번 가본 적 있냐? 근데 성경 몇 번이나 완독해봤냐 <웃음> 성경 이 성경 몇 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기까지도 한번한 번. 언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응. 한번 읽으면 이게 기억이 다남냐 기억이 안 남냐? 아, 네. 응. 또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든 모르겠든. 모르는 있겠고, 응. 응. 것도 그 아는 것은 어떤 것을 한다고 응. 그런 생각이냐? 응. 어떤 것이 알아지든. 신천지에 배우는 걸 알게 된다. 응. 신천지가 해석해 준 것은 아 이런 내용은 하고 읽어지고. 신천지 해석 안해준 것은 무슨 의미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고 네. 어, 그런다네. 그러면 이제 너는 신천지 해석해준 것이 맞다고 할때 어떤 권위 때문에 맞다고 생각했냐? 성경적으로 풀어주니까 아니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준지 안 풀어준지 너가 어떻게 아냐? <웃음> 그것을 성경적으로 왜 풀어줬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으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다 해. 성경적으로 다 해줘. 나도 성경적으로 다다다 다, 다, 다 해. <웃음> 거의 많은 게 아니고, 신천지만, 경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JMS 들어갔나? 아니요. 정명석이? 몰라요. 너가 기독교 계통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몇, 어느 정도는 아 천지교는 알고, 개신교는 알지. 양만 읽어볼래? 유재교조에설유재개교조설유재열이란 사람이 들어갔네?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장막종전장막종전을 세웠던? 유인구란 사람 들어갔냐네유인구의영몇이 거냐? 인마 누에 네. 인마, 말이 인마, 인마 누에라 말이 무슨 말이야 인마 누에 까냐 배웠냐? 인마 누에 뜻까지 배웠냐? 뜻을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하나님이? 태큰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가져오셨어요? 안니는데성경 가져오셔야지 어. 마태복음 1장 2 3절라자들에 나와있어서 인마들이하니하이서이함께다니라인이된 거라고? 그 누구 이름이라고? 이만우. 이만우 누구 이름이야? 시천지에서는 유인구, 유인구 이름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유인구 이름이 임만우이라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마태복음에서 누구 이름이 임만이래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다. 그러면 유인구가 누구란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네, 자. 진체는 철임하고 재림을 나누지. 네. 철임의 네. 임마누엘은 누구야? 예수님. 네. 초림의 재림의 임마누엘은 누구야? 유인구요 그러면 유인구가 누가 되는 거지? 임마누엘은, 철임의 임마누엘이 있고, 재림의 임마누엘이 있잖아. 신체는 네. 철임의 임마누엘은 예수님이고, 어. 제림 의 임마누엘은 유인구라,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 초림 의 임마누엘, 우리는,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면, 초림 예수라고 가르치잖아. 초림 예수, 그지? 예. 초림 예수. 초림 예수 누구라고? 초림 의 임마누엘. 그 제림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제림 예수. 임마누라는 이름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 그치?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신천지는 인마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초림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지만, 다른 이름, 임마누를 가진 이름이 있어. 이 사람이 초림 예수야. 또 재림에 도임마누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유인구야. 근데 유인구를 누구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림 예수라고 하면 틀린 말이냐? 말해봐라 제립내수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냐 그냥 논리적으로 틀리냐 맞냐 신천지는 유영가 자기가 이제 게시를 받았대잖아 그지 게시 받았다는 은못 들어봤냐 유영하고 유재연하고 게시를 받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인구는 인만웨이고, 그치?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유인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야. 그치? 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유인구 하나님이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누구나 그러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잖아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 저기 하늘나라에 계신 분인데 그 하늘나라에 계신 분은 인간 세상에 왔어. 인간 세상에 원 하나님 누구냐 했을 때 예수라는 거야. 이게 이제 초림이야. 재림에도 신천자 중한 재림에도 하나님이 왔대. 그것을 인만웰이야. 그럼 그사람 누구냐? 유인물합라는 거야. 그 논리를 초림의 논리를 재림으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내게 매수가 누가 되는 거지 인차, 인차 좀. 이 사람들 일곱 별, 에 네, 일곱 사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잖아. 유인구가 주장하는 것이 있고 유인구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만희 씨가 이거다 하고 반드시 두 가지가 있잖아 두 가지 논리가 그지? 장막성전에서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서 개시를 받아서 얘기를 한 거야 장막성전이 처음에 처음에 장막성전에서 말할 때 개시를 받아서 말한 거냐 스스로 나는 이거다 하고 주장한 거냐 스스로 주장한 거냐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한 거냐 하나님은 그렇다. 응. 하나님 그렇다 한 거잖아. 네. 응. 그러면, 초림에, 임마누엘이 누구야? 예수잖아. 네.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몇 사람이 세워지지? 일곱. 열두 사람이 세워지지. 응. 초림 아, 때요? 예, 네. 네. 초림 때. 되잖아? 초림 때, 임마누엘은 예수를 통해서 열두 사람이 세워지지. 이 사람은 사도라 그러지. 그지. 그리고 재림 때 임마누엘이 있잖아. 네. 응. 재림 때임마누엘 누구야? 유인구가 있잖아. 그지? 그 유인구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 있지? 네. 그 사람이 몇 사람? 일곱 사람. 일곱 사람. 그지? 네. 그러면 재림 때 임마누엘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름을 바꿔도 돼? 마태봉 1장 다시 돌아가 봐. 네. 네. 21절 읽어봐. 아들의 나름 이름 예수로 알아이는 그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서인닙니다자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 네. 이제 한 사람 있잖아. 네. 근데 이름이 지금 마태복음 21장과 1장 21절과 23절에 나오잖아. 두 가지 한 사람 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 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지금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요한 사람이 하나 이름을 가지고 있나두개이름으두개 이름으로 소개를 하냐. 음. 앞에는, 앞에는 뭘로 이름을 소개해? 예수. 예수라 소개하지. 23절은 뭘로 소개하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한 사람이지만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두 가지 이름이 있지. 그지 음. 무슨 이름? 예수란 이름하고, 무슨 이름?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이게 이제, 초림이잖아. 그지?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초림을 임마누엘 중심으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이름 예수라는 이름 붙여. 초림 예수, 이렇게 붙이지. 그지? 응. 자, 제 이름이 있어, 제 이름에. 제 이름에 누가 있어? 임마누엘이 있어. 그지? 네.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임마누엘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래? 응?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야? 제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이름 누가 지어진, 지어, 지어준 이름이냐?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줬다고 하는 거지? 20, 20절에 보면 누가 나타났냐? 읽어봐라. 이 일을 생각할 때주에서자 한마음을 가로들 바이 자손 요셉 말에 아, 아내 마리아 대로비를무르와 만나서 인퇴된다. 성령으로 된거다 예. 자, 현몽이 뭘고 현몽이라 그러냐? 현몽 꿈이요? 네, 꿈. 꿈에 누가 나타나? 요셉이요 다시는 거가라 주의 사자요 네. 누구 꿈에? 요셉이요 네. 요셉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여, 여러 사람 있지 그중한명 요셉이요 네. 요셉은 누구 남편이냐? 마리아. 응, 마리아.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어머니. 응.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냐 아니냐? 아니왜 아니냐? 왜아니라고 생각해? 요셉이 씨가 씨로 마서놨어습그 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니야 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요셉으로 소개하냐 소개하지 않냐. 몰라 소개하잖아. 16절에. 아버지로.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무슨 아버지야? 법적인 아버지잖아, 법적인 아버지. 그렇지? 예. 예. 혈통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누구 아버지? 혈통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 예. 그럼 이제 그 사람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는 거지? 씨를 받아서. 예. 씨를 받는 거야, 정자를 받는 거야. 정자 응. 정자와 뭐의 결합이야? 남자. 남자의 결합으로 사람 태어나지. 근데 예수님은 정려와 남자의 결합으로 태어났대 다르게 태어났대 아, 네. 어떻게 태어났냐고. 음. 그러면 남자는 상관없이? 그러면 복잡하지. 나쁘지 않아. 근데 사람이 씨로 말냄치 않고 성령으로. 여기서 성령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일방성령이냐 진리성령이냐? 성령은 하나님이냐 천사냐 성령을 둘로 나누잖아 진리의 성령 일반적인 일반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이 받았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이만시가 받고 예수님이 받은 성령 그지? 근데, 성령이, 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 존재잖아. 진짜내가 아끼게. 하나님, 예수님, 네 천사, 수견, 사랑. 이걸 성령으로 아끼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진리의 성령 같으면 누가 누구지? 진리의 성령 천사로 아기잖아 그럼 이제 지네 선님들고 그럼 예수님은 천사의 자식이네. 법적으로는 세상, 법적으로는 요셉의 자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천사의 자식 아니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틀린 것 같냐? 말해봐. 말도 맞은 가지는 뜨린 것 같아. 아니. 이제 너가 생각해봐. 진리의 성령 딱 말해놓고 보니까 진리의 성령 천사잖아. 그럼 예수님이 천사 자식이 되잖아. 그럼 일반 성령 누구를 일반 성령이라고 하잖아? 배웠지 이거. 선악군 배웠냐 안 배웠냐. 배웠는데. 선악군 배웠지. 영계조직 응. 있고 응. 육계조직 있잖아. 그지. 영계조직 한번 써볼래. 영계조직. 영계조직. 영계조직도. 써봐. 이건. 렇게 하나님. 이거, 이거 쭉 써봐요.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그다음에 무감천사장. 네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무관천사장. 무관천사장이 내생물이잖아. 그 다음에 무관천사장. 입사장놈이? 그 입사장놈이? 그 다음에 일곱령. 일곱령이 누구냐? 뭐, 그러니까. 아니, 이 그거는 실상이고. 일곱령이 누구냐? 천사장이냐? 아, 천사장. 일곱령은. 누구지 모르지만 일곱 면 천사냐 천사장이냐 안 배웠지? 일곱 명만 배웠지 천사장으로 볼수 있겠지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 그 다음에 열두사도 열두사도 영그 다음에 순례자 14만4천명 이게 영 이게 영재 조직이지 빠진 거 있고 더해진 거 있냐? 그 조직이 맞냐? 용예로 사하자. 그 다음 2 0장 이십장 사절자두 가지 합치면. <웃음> 두 <웃음> 가지 없게 나오잖아. 이런 게 조직. 그지? 네. 응, 맞지? 네, 응. 이것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지.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 응. 그 이, 이, 이게 성령이잖아. 응. 성령. 그 성령이 이제 둘러 나누잖아. 일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천사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나머지 성령다 일반 성령이겠네. 성령이냐, 성령이 아니냐? 성령이 아니지? 응. 근데 성령 둘로 나누잖아, 다시. 나는 일반 성령, 진리의 성령 안 나누냐? 네. 근데 진리의 성령 얘기했잖아. 진리의 성령도 일반 성령 똑같은 거야. 일반 응. 성령 똑같아? 네. 응. 그렇게 배웠냐, 내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거야, 내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야. 얘기를 해, 그거는. 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걸 추측하는 거지. 물론 성령 속에 나다는나 배웠잖아. 일반 성령, 진리 성령 나다는이 배웠잖아. 오순절나 성령은 일반 성령, 그 일반 성령 역할은 은사. 진리 성령 역할은 말씀을 주는, 말씀을 게시를 주는 거, 말씀을 계시를 받고 해석해주는 성경 해석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진리 성령 역할 이렇게 배웠잖아. 아 그렇게 나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배웠냐? 똑같이, 똑같은 똑같은 성경을 배웠는데요. 진리 성령도 일반 성령도똑같은 성령이라고 배웠어요. 똑같은 성령이라고 배웠어? 네. 응. 뭐 자료 갖고 와야지 뭐하는 <웃음> 진리 성령하고 일반 성령 똑같이 배웠어? 네. 응. 아무게 잘번 뭐그 찾아보시고. 음. 그 예수님에게 진리의 성령은 천사라는 것은 확실하지. 응. 네. 네. 천사. 천사는 하나님이냐 피조된 존재냐? 피조된 존재야. 피조된 존재지. 그지? 응. 네. 네.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천사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냐? 천사고 하나님은 다른 거냐? 격이 다르냐? 격이 달라. 격이 다르지. 너는 <웃음> 일반성령, 진리성령 같다고 했잖아. 응. 네. 네. 그럼 진리의 성령이 천사잖아. 응. 네. 응. 네. 일반성령은 일반 성령, 영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의 조직을 일반 성령에 반대. 그, 일반, 그지? 응. 일반 성령 중에 진리의 성령을 다시 또뺄 수가 있는 거잖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 아니지. 하나님, 하나님이요. 응?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잖아. 응. 그 성령 일반 성령으로 말할 수 있잖아. 아, 네. 응. 근데 진리의 성령은 천사잖아. 그러면 일반 성령하고 진리 성령이 같다 그랬잖아. 나는. 네. 그럼 천사하나님 같다는 말이 되잖아. 근데 위가 달라요. 어? 위가 달라요. 위가? 네. 어떤 위가? 연계에 있으면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 네. 아니 본질이 같다는 거잖아. 위치 말하는 거야. 엄마가 아빠는 사람이라는 본질은 같대 틀려. 사람은 똑같은 사람. 요 응. 근데 가족의 위치는 같대 틀려. 달라요. 다르지? 응.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해봐 하나님과 천사가 본질이 같냐? 영영어로는 봤죠. 응? 영, 영적인 영 존재니까 봤죠. 영적인, 영적인 같은 거야. 영이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니까 저는. 응.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니까 영이니까 동일하게 볼수 있다 네, 이런 네, 거잖아. 근데 네. 네.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위가 다르다고요. 위치가 다르다고아본 번질 얘기야 번질. 사람이라고 둘 동일해. 사람이랑 번질이 같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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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양은 말은 하지만 본질 자체가 된단 말이야 피조 존재야 피조 존재인데 피조된 존재하고 창조주하고 어떻게 본질같냐 집에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같냐 하나님하고 천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 개하고 사람하고 같냐?